현재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뉴스에 떠들썩합니다 분양되는 아파트가 11만 가구에 현재 이제 1만 가구, 이것도 실제 1만 가구가 훨씬 넘을지 조금 넘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1만 가구는 벌써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분양되는 아파트가 약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이 정도면 이제 시작이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게 아니고 다른걸 얘기해 드릴라 했는데 안그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대구 아파트 1만 가구 미분양 뉴스에 대대적으로 또 올라와 있네요 뭐 실제 아파트 미분양 뭐 1만 가구는 다 예상했는 거죠 1만이 아니고 뭐 지금 현재 9월달 걸로 나와 있으니까 뭐 1만 가구는 훌쩍 넘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예전 거를 비교를 해도 최소 2만 3만 까지도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뭐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려면 직접 보시면 되는데 대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서 도시주택 들어가서 마찬가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9월달 미분양 아파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뭐 시청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1만 가구 정도 미분양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 어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준공이 끝나고 나서 입주하는 아파트 미분양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250 가구 정도면 억수로 저렴 적은 편이고요 실제 지금 미분양은 아파트 분양을 하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미분양이기 때문에 사실 1만 가구 이상이겠지만 1만 가구 그리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일감한 가구 중에서 뭐84 타임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대부분 평균적으로 실평수 25평에 뭐 기본적으로 32세평 뭐 30평 정도의 분양하는 아파트가 구천 가구 가장 많은데요 구천가구 가장 많다는 것은 그 정도 많이 선호 하기 때문에 많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을 하실 때는 뭐 많아서 시소성이 뭐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마시고 가장 평범하게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뭐 중대형 뭐 평수 예전하고는 또 분위기가 틀리고 또 요새는 또 소인 가족이라도 적은 평수는 대부분 잘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적은 평수 할 바에는 오피스텔 아파텔 뭐 이쪽으로 또 구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25평 국민주택으로 해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맞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뭐 어떤 구 별로 뭐 아파트 거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동구가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있고 뭐 서구 남구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분양이 다 돼서 마이너스 피가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나 남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p 가 현재 나오고 있고 뭐달서구도 마찬가지죠 다날 쓰고 뭐 달성구는 할것더 없고 그리고 뭐 수성구도 할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요는 뭐 예전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 드리는 걸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핸드폰으로 이거를 제가 한 한번 보니까 예전 영상을 다 찾아볼 수가 없는 불편함이 좀 있어서 그것도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대구 아파트 1만 가구 한달새 27% 증가. 전국에서 가자가 빠르게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뭐 경기도 인천을 보게 되면 50%까지 급락해서 거래되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1만 가구라고 지금 뭐 뉴스에 이래 나오지만은 뭐 예전에 금융위기 때에 뭐 대구나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을 하게 되면 은 6만 가구 넘었다 그리고 뭐또 옛날 영상에 보게 되면은 뭐 금메 딱지 수두룩하게 나온다 이 예전에 2006년도 였습니다 2006년도에 2007, 8년도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미분양은 나왔었고요. 뭐 주기적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경기나 아파트 공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뭐 미분양이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가 급락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뭐 지방건설사들 말라 죽는다. 뭐 그리고 실제 말라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실제 예전에 부도가 좀 많이 나왔었죠. 건설사들 부도가 남이 있어 미분양 할인 아파트에 뭐 진행들이 되었는 것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물권으로 해서 뭐대물권은뭐 얘기 안해도 아시겠지만 대물로 물건 받았는 것을 저렴하게 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bmw 뭐7 시리즈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 면 보통 보면은 뭐 1억 2 3천 정도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그 가격 차이는 없는데 그 정도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걸로 해서 사실 bmw 주겠다. 그런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추첨을 해서 주겠다. 구입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추첨을 하겠다. 뭐 그런 식이었죠. 원 플러스 원 아파트는 서울 경기도 쪽에 실제 그렇게 진행이 또 되었었고요. 근데 그런 쪽에 또 아파트는 가격이 또 높았습니다. 예. 가격이 저렴하게 해서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었죠.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가 뭐 미분양 할인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1억에서 2억, 적어도 뭐 20%, 30%, 35%까지 뭐 예전 기사를 보게 되면 할인을 했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원 플러스 원까지는 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예전 기사 내용을 참고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도 대구 미분양 아파트 7,949가구 사상 최대라고 막뜨들썩하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여태, 어,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수가 보통 3만에서 4만 정도 가구 분양을 했었죠. 그때 사실 뭐 1만 가구 뭐 8천 세대 이 정도면 그래도 애법 좀 많았던 편이고요. 그리고 뭐 대구 뭐 60가구 공동구매로 싸게 샀어요. 뭐 이런 기사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뭐 10% 정도 할인해서 진행을 해서 단체로 진행을 했는 것들인데 물론 여기에 나오는 공동구매는 수승구 위주로 조금 진행이 됐지만은 나름대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거나 예전 영상 제가 올려놓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다뭐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뭐 아파트 제가 10만 11만 가구라고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대구 전체의 아파트가 46만입니다. 경북의 아파트 전체가 20만이에요. 그러면 현재 11만 가구 10만 가구로 가는 것은 어마마나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공급을 미공급, 분양계획을 미정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놨는 곳이 많습니다. 예, 계획을 했다가 지금 분양을 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죠. 그래서 아예 땅을 사놓고 아니면 음, 재개발 진행을 하다가 멈췄는 것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 이런 이유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뭐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분양 중 분양 중 이렇게 다 나오고 미분양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분양 중 분양 계획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분양을 해봐야 미분양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물론 계속 미분양으로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분양 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머지가 미분양인 거고 뭐 어떤 곳은 통채 아파트 전체가 뭐 미분양으로 나왔는 사례들도 제가 확인은 한번 해봤습니다만 은 평균적으로 분양이 되고 일부 미분양이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았던 곳도 일부 미, 미분양이 되더라도 자금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금리도 결국은 내리는 올 거예요. 내리는 오겠지만 은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고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자금에서 압박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개발 마찬가지 진행되는 곳, 계약금 나가는 것도 뭐 마찬가지 지금 수되돼 뭐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아예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마찬가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입주, 입주 물량들 쭉 나오지만 예전에 총 입주 물량하고 현재 입주 물량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평수에서 아니 세대수에서 지금 많이 줄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플에 뭐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는 뭐 예전 거를 보게 되면 한 8천 가구, 아 8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가구 수도 뭐 보시다시피 뭐 줄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미정이라는 어떤 아파트 계획 분양 계획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세대수는 좀줄수 있겠지만 그 세대수가 가히 뭐 적은 세대수가 아니다. 보시다시피 대구 전체가 46만, 영북이 20만인데 뭐 10만 가구 아파트가 뭐 분양을 하더라도 이 분양 아파트의 세대수는 어마어마한 분양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파트는 굳이 제가 얘기를 안해도 뭐 어느 누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분양 중인 아파트들도 사실 분양이 좀잘 안되기도 하지만 은 그래도 뭐 일부 거래는 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지금 뻘겋게 나오다가 이거 뭐피 색깔처럼 어? 아주 진하게도 이래 나와요 이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도에서 이렇게 해놨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 뭐 그래 안 해놨겠나 싶은데 아시는 분은 뭐 댓글을 좀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뻘건데 뭐제 모니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피 색깔처럼 정말 미분양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무튼 뭐 지금 어떤 네이버 자체에 나오는 것들도 뭐 분양. 미정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계획을 잡아 놨다가 계속해서 미분양이고, 분양 중인 것들도 현재 미분양이 좀 많이, 아, 많지 않겠느냐. 물론, 또 대구 전체에 아파트가 뭐 한두 곳든 것도 알고 분양하는 곳이 많죠. 뭐 칠곡부터 해서 북구까지 뭐 다양하게 동구까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뭐 많이 미분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어떤 미분양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사실 현재 미분양은 미분양도 아니다. 예전에 3만 4만 가구의 어떤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에 사실 따지 보면 여기에서 뭐 1만 가구 정도 미분양 9천 세대 미분양 이래 나왔지만 지금 약 10만 가구 10만 가구의 아파트 분양에서 뭐 1만 가구 물론 그것도 9월달까지지만 은 1만 가구는 사실 뭐 적은 편은 아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미분양이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미진 분양이 좀 많은 편이고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뭐 정확하게 뭐 저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뭐 영상 자체에 제가 올려드리기는 좀뭐 하지만 아무래도 뭐 관계자의 어떤 뭐 유대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현재 지금 대구시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 자료보다는 월등하게 더 많이 지금 미분양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고 이게 뭐 대단한게 아닌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뭐 뉴스나 인터넷 기사는 뭔가 변동이 되면 계속 올려 드려야 되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사상 최대 미분양 이라고 지금 뭐 나오고 한달 새에 25 7% 가 증가했다 뭐 대대적으로 지금 뭐 알리고 있습니다 월 미분양 주택 1만 가고 그러면 지금 10월 뭐 거의 말이니까 <웃음> 무조건 뭐 천세대 2000 세대는 더 미분양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대거 미분양 미달 사태 뭐댄 설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마찬가지 똑같았습니다 지방 미분양 속출 계약금 포기 그리고 마이너스피도 예전에 있었죠 그리고 주택보증 미분양 인터넷 공매 실시부터 주택보증 미분양 공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사실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까지도 공매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았고요이 예전에 어떤 이런 시기를 겪어 보신 분들은 알고 그 시절에 또 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 위기에 주택건설업체 비상구가 없다, 뭐 이런 거예 그때만 해도 마찬가지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면서 경기 악화가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또 파산했는 사례들이 좀 많죠. 부도가 나고 연쇄부도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물로 매물이 나와서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고 실제 미분양의 어떤 중요성 보다는 건설사의 부도 때문에 미분양을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했는 사례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여기도 지금 또 나오네요 1만 가구 이때 3,4만 가구가 분양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3,4만 가구에 분양했던 시절에 1만 가구가 미분양이었으면 이 시절이 분양, 미분양이 월등하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잡았는 게뭐 10만에서 줄었다고 해서 뭐 9만까지도 봤을 때 사실 뭐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을 안 하거나 미정으로 잡아놨을 때는 8만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만 가구는 뭐 예전에 1만 가구나 지금의 1만 가구나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의 1만 가구보다는 뭐 예전을 비교한다면 한 3만까지 가야 예전의 1만 가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3만 가구가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뛰었죠. 그리고 인건비가 예전보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해줬기 때문에 뭐감가상각 계산까지 하기 뭐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전보다 사실 모든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분양이 안되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난다면은 건설업체들은 더욱더 쉽게 부도가 날수 있는 상황들이다. 투자 금액이 그만큼 많죠. 예. 우리가 예전에 원룸을 지었을 때, 뭐, 원룸 지으려고 땅을 사면은, 뭐, 300에서 약400 정도? 비싸면 600 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 400만 원에 평균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원룸을 지어서 그때 원룸을 매매를 하면은 뭐한 6억에서 비싸면 9억, 뭐그 정도 선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건축 비용이 원룸 진입인데 평당 얼마 들었는가 하면은 약 250만원, 200만원에서 약 250만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때도 저는 뭐 시간은 좀오래되지만은 상가 건물, 건물 위주로 거래를 좀 제가 많이 했었고, 실제 그때 부동산을 할 때도 에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 물론 농지까지도 손을 다 댔었지만, 그때도 건축비용은 약 200에서 250, 200, 250만 원 정도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예전엔 엘리베이터 넣지도 않았죠. 수용률 위주로 좀 많이 짓고, 수준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넣는 곳이 잘 없었어요. 정말 큰 평수 아니면. 그리고 정말 큰 평수도 엘리베이터를 안 넣는 것 같아요. 안 넣고. 원룸, 개수를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익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넣고 건물을 지으면 못해도 한 400에서 500까지도 들어갑니다. 뭐 400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 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400에서 뭐 500까지, 뭐 아니면 550까지. 그리고 종합건설에서 뭐몇 동을 짓느냐에 따라, 따라 틀리죠. 뭐 1년에 뭐한 동의 건물을 짓는다에 어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와 그 다음에 1년에 뭐 3동에서 4동을 짓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더 적게 들어가거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용이 조금 대량으로 구입해서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건물을 지을수 있는 것도 있고요. 결국은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 비해서 뭐 원룸 건물, 상가 건물, 건축비용, 원자재비용, 인건비용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 원자재 비용 그리고 뭐 인건비 그리고 보상 가격 자체가 예전하고는 틀렸습니다. 예전에 수송구 보상을 얼마 해줬느냐. 재개발 보상금으로 돈이 지급됐는 게 평당 약 600에서 많으면 1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대도로변의 상업지역 위주로 거래됐는 보상 금액인데 지금은 주거 지역 마찬가지 뭐 보상금도 천에서 뭐 천오백만이 받았는 거는 이천만원 더 받았으니까 물론 여기는 모텔이냐 원룸이냐 주택이냐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뭐 예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 건설 업체의 어떤 도산이 실제 쇼가 아니라 정말 가파르게 문제가 생겨서 도산 위기에 있어서 뭐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분양 할인이 문제가 아니로 아니고 아파트 자체가 도산되면 결국은 아파트 자체가 건축을 못하고 수독 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매입해 달라고 어떤 뭐경매로 넘어가거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아무도 구입을 안하면 국가에서 lh 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분양 분양 아파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또안돼요쉽살이 그래 될 수도 없죠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지금 정부의 곳간에 돈이 없습니다 왜 네, 주택 거래나 아파트 거래나 부동산 거래가 어느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 자체 거래부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자체에 양도 소득세 자체를 거둬서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지금보다 더 나중에 확실하게 규제를 풀 것이고 금리 자체는 어차피 올라갔다가 떨어지기야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모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다면은 경기 악화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건설업체들이 잘 먹고 잘살 때는 자기 돈이고 또 못먹고 못살면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고 참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제가 이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게 아니고 뭐 금매물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뭐 대대적으로 뭐 지금 뭐 25% 뭐한달 사이에 뭐 미분양이 폭증했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설명을 좀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은 뭐 1만 가구 넘었는 거는 벌써 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시청의뭐 기재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는 더욱 더 많이 미분양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위치에 따라 미분양의 빈도는 더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오늘 뭐 이렇게 뭐또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만 가고 뭐 걱정했다 뭐 이렇게 나오길래 궁금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올려드리고 원래 제가 올려 드리려고 했는 것들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구는 최소 1만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2만 가구 3만 가구 가까이 돼야 정말 뭐 어떤 공동 할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예전 기사도 봤죠 건설업 체부도남면서 대부분 미분야 할인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1만 가구 지금의 1만 가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만에서 3만 가구가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어 보시면 지금 줄었어요. 이게 총 세대수가 예전에는 한 8만까지였는데 미정으로 돌려놨거나 진행하는 걸수톱을 시켜놔서 그런지 7만 가구로 줄였는데 예전 같은 경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한 11만 가구가 계획이 공급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1 1만 가구에서 지금 좀 많이 줄었는 편이고요.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해야 되거나 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은 계속될 것 같고 대구 전체가 46만, 경북이 20만인데 뭐 10만 가구만 공급을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고 예전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3만에서 4만이었습니다. 그때에 1만 가구 미분양이 났을 때 경기 악화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도상을 한다. 실제 부도가 낫는 업체들도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게 막연히 뭐 기다린다기보다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사실 뭐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고 아파트 금액 뭐 바닥으로 치고 안치고 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아파트 살려고 하다가 그돈뭐 아파트 못사고 먹고 사는 데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파트 가격 하락만을 기다리시거나 뭐 하락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은 하지 마시고 일단 경기가 좀 좋으면서 좀 미분양이 어느정도 나아주고 이것도 어느정도 매칭이 좀 돼야 되죠 매칭이 안되고 하나만 뭐 폭락을 하고 경기 부도가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러개가 악순환이 거쳐지면 은 아, 죽습니다 다 죽어. 네, 서로가 다 힘들건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은 뭐 오늘 제가 계획했던 바는 아니고 뉴스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뭐 자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 드렸습니다 오늘 뭐 영상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